응? 그, 정면 왼쪽 봐봐. 와규몰 정면 왼쪽. 오케 어, 어, 야, 이거 괜찮은데? 야, 핑크 색깔로 달아봐봐, 근데. 핑크? 어. 야, 국기도 달래. 국기도 있었나, 우리? 응. 이렇게 달면 되지 않을까? 야 이거 어떤데? 오 괜찮네 와규몰 좋아 왼쪽에 난 정원을 만들었다 오케이.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달려있었더라? 왜 달려있었나? 어, 이거 흰색깔로 바꾸게. 어, 괜찮다, 야. 나중에 민규 보여주자, 이거. 음, 좋데 아주 좋아. 이거, 이 정도면. 분수도 한번 켜볼까? 오, 아 분수 되네. 한번 켜봐. 그거. 분수? 응. 밤사진. 나 찍었고 잠깐만 나 사진 찍었다고 산대 마규 아주 좋고 마라우다임니다 문제는 여기 진짜 그냥 서버 열어가지고 다같이 해도 되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정도면 괜찮은데 문수대 끄자 펌프 돈 많이 나간다 <웃음> 왼쪽에 정원 꾸며놓은거 봐봐라 어디? 어 봤다 어이 괜찮다 이거 굿. 굿. <웃음> 이쪽에도 해볼래? 똑같이 음 근데 복사하기 귀찮다 자 봅시다 귀찮습니다 치수만 재밌지 아이템 뭐 사용했는데 아이템? 해바라기하고 돌기라고 어, 모드로 추가된 저거 음. 나무, 나뭇잎 담아고 뭐 라일락에 장미 모란 천천히 일단 우리, 땅부터 내일 그걸 합시다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랍시다 좋았어 아주 열정적으로 해버리갔어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이제 한 사람 더 생기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해버리갔어 귀찮다 월드에디시다 뭐요? 오. 귀찮다 월드이딧이다 으어 변해버렸어 이제 일단 돌기를 먼저 깐 다음 에 이거 울타리 두루를 준비할게 어, 일단 울... 돌길 먼저 달아봅시다 이렇게인가? 음 이거 패 맞다. 3칸 앞으로 들어가고 하네. 옆으로 3칸. 앞으로 쭉. 북한 여유두고, 여기서. 요렇게인데. 라일락 세 마리. 라일랑 넷. 음, 괜찮은데, 이 정도면. 모란 셋. 장미인가? 장미도 모란색? 정시 맞나? 장미. 응, 음, 똑같이 뺏긴 것 같은데. 응, 됐다. 나 위에 천장 덮고 있거든, 지금. 아. 응? 응. 좋아, 다 뺏겼다. 전장사도 벗다 이제 컴퍼니 각인가아 오늘 이거 하다 잘라고 강지다 지금 컴퍼니 한다 야나 이거 좀만 더 하자 이거 잘래 내일 하자 컴퍼니 아트아트 괜찮다 내일, 내일, 내일 신입이 하나 들어온다 이거 내일 신입생 하나 들어온다 내일 민규한테 선물할거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응 그럼 어떡하지 야. 근데 내일 들어온 신입은 누군데? 민규, 어? 민규. 응? 민규 그럼 어떻게 선물할건데 <웃음> 39,000원짜리라서 주기가 애매한데 지금 아나 돈이 없어 지금 오케이, 와규물 좋아, 이제 정원도 다 뺏겼었다. 그 다음에, 어 맞다. 이건물을 그냥 이대로 둘까, 이제? 그대로 두면 되겠 금융센터 건물. <웃음> 너도 잠 <웃음> 오잖아. 응? 어? 이건 잠 오는 게 아니지. 그냥 몸을 푸는 거지. 야. 몸을 푸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 음. 그래, 여기, 약간 수정을 해야겠다. 이 완성됐고, 마규몰, 마규몰도 지붕은 다 덮었고, 또 특이한 것만 하나 지워볼까 여기다. 아, 근데 그... 왜 하필 저거 M자 w 도 알고, 뭘... 아, 뭘래 M이가... 아니, 마마라우더의 어? M이었다 사실. 민규가 마음에 안 들면 뒤집으면 된다. 잠만내 석궁 사라졌다. 어디 갔노? 뭐야, 어디 갔어? 이지. 야, 내선 세네 찾는다. 내 세네 사라졌다. 지워진 거 아이가? 많이 지워지진 않은데. 물에 없네? 도금길 어, 길 깔아 볼래? 오늘 길 깔고 자야겠다 이거 나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안되겠네 이렇게 된 이상 검으로 쫓는다 이놈 블록. 전투가 시작될 때까지 10초 남았다 4 3 2 6 4 승천에 사슬했다 오 그래 셋, 글라스 블록. 오 그래, 등천의 사슬에 따라. 오, 우 뻔하지만 효과들이 여기 와봐 여까지 만들었다 여기는 디지 아 여기다 길로았네응 음. 오우 존나 큰 길을 가았 DTA 디지털 모시기 모시기 트래픽 오토리티 음 여기, 여기서 일하는 직원. 응. 커스텀 p 핏 있으면 직원도 만들라 했는데. 커스텀 p 핏이 없어요. 분수 될 거자. 켜놔라. 비용 많이 든다. 괜찮다. 닌돈 네 많다. 돈 펑펑 써도 된다. 전 낙조 분수 쓰는데, 아, 이거, 그거 때문에. 반복형이라서 렉 많이 걸린다, 저거 나중에 음. 많이 트, 다 틀어놓으면 반복형 야, 와견물까지도 길 이어야겠는데 응길 이어야지 근데 일단 이 중앙광장부터 고치자 여기로 분수가 들어 응, 음, 이거 분수 아이다. 그냥 짝대기. 나무 심으려고. 앞, 아, 중심 좀 맞춘 거다. 아, 중심이 죽어버려. 짙은 참나무 심을까? 아카시아는 심자. 아카시아는 좀 너무 얇다, 얘가. 참나무가 두꺼운데? 짙은 걸로. 그래? 이거 그거 심어봐, 한번 짙은 게 확률적으로 좀 둥, 굵은 게 나오더라고 음. 아니면 지워야 한다 아니면 정글나무다 뭐안 자란... 참나무 안 자라, 짙은 거 <웃음> 야, 안 자란다, 이 얘기 음. 안 자라는 거지안 그. 자란다 짙은 참나무안 자라, 저거. 안 자란다. 짙은 참나무 저거 두꺼운 거 자주 넣네. 작은 것도 없다. 야. 아카시아가 양옆으로 넓긴 한데. 어, 그걸로라도 해놓을까? 일단은 짙은, 짙은 거, 이 새끼. 이 정글나무 이건 철거한다. 꺼져라. 덩글 나무를 철거한다. 찾아들어. 야, 아카시아 나무 네개 심었더니 이렇게 응? 봐봐. 네개 심으니까 이렇게 됐다. 괜찮은데 그러고. 나또 근데 뭐, 중앙에 뭐, 텅텅 비었다 그러면? 중앙에 또 심으면 되지 존나 두꺼운 아카시아 완성됐다. 저거 어떠냐? 존나 두꺼운 아카시아 됐는데. 그래. 응 무려 두께 아홉 칸짜리다. 오 괜찮다 이거. 오 이래나 또. 두께 아홉 칸이다. 괜찮은데. 두께 아홉 칸이 레전드다. <웃음> D G C T. 야 디지시티하고 도 시청만 조금 시청만 조금, 응. 공개서으로 해도 되겠는데 시청역하고 디지시티만 엄청 잘 돼있다 어차피 다른 데는 우리가 쓸 일도 없다고 태균동에 좀 나중에 시설 같은 거, 호텔 같은 거 세우려고 거의 바다가 좋으니까 하고 아치동 가야지 그 다음에 우리 동은 그냥 관광 특구라서 나는 시경왔어 케이블카 <웃음> 놔줄게. 내가 그그전 아, 아, 그 COH 역에서 짓고 있던 고소한 그냥 그거 마저 지으면 끝이다. 난. 하덕구동에 뭐가? 내가 덕구운동장이다 거긴. 귀찮다. 더안지거든 <웃음> 운동장이니까 그냥 알아서 뛰어놀라고 해야지. 어차피 사람들은 알아서 몰려올 거. 음, 음. 태비통 없나? 태비통? 어디 있지? 있지. 농작물 쪽에 없나? 태비통. 농작물에 있나? 어 그렇네. 쓰레기통이다 <웃음> 제 위통이 안 돌아오는 삼지창 돌아오는 삼지창 왔어 팬텀 머가리 뜯고 있다 지금 자연 동굴 매우기 운동 중이다 장마차 같은 거 만들까? 응 음, 나쁘지 않네. 여기다 한번 세워볼까? 만들 줄 아나 혹시? 그건 음, 모르지. 어나 대충 알겠다. 도시철도 DTA로 가겠습니다 저는 네? 뭐라고요? DTA 그게 뭔데? 디지트 도로교통 공사 거기서 뭐 하십니까? 업무 보는데 <웃음> 아 COH 하셔야죠 합시다 여기 앉으세요 합시다딱 <웃음> 하고 있다 어디 도망가 <웃음> 어디 도망가 이봐 여기 VIP실 만들까 음 거기 누구 쓰는데 아무도 없다 어디가 아 이제 진짜 COH 하러 가야겠다 나 진짜 COH 할거다 여기서 너도 와라 야. 어디 있습니까? 야와규물에 손님이 있다. 뭐? 죽, 죽여. 네가 와서 해야지. 와규물 3층 3명. 아 2층 3명. 1층에도 있다. 근데 어차피 없애도 다시 생긴다. 없애는 재미로 하는 거지. 조화가 여기 불다 들어오면 니들은 나. 근데 여기 화폐단이 어떻게 할거냐 만약에 그란돈이다 저 스코보드 옆에 레벨 없애야지 잠중국역에 없네 너 여기 뭘 가까우니까 좋네 미니시까지. 응. <웃음> 네 아, 난 그냥 내 집에서 응. 그냥 철도를 하나만 대놓고 만들어가지고 저 밑... 모노레일 파겠다 전용 모노레일을 파버릴 것이다 근데 <웃음> 이환승하면 가잖아 귀찮다 그런거 어, 한정, 한정거장인데요 그래도 귀찮다 결국 <웃음> <웃음> 귀찮은 거야, 거야. 니네 집에 컴퓨터 있나? 있을걸? 있네 COH 나자 여기서 진짜를 해야지, 왜 계속 짜가르라는. 하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다. 야, L 누르면 뭐 이상한 거 나오는데. L? 아, 그거네. L 누르면 그거 나오구나. 뭐가 나오는데? 멀드디 네 설명서. 내집 뭔가 많다, 확실히. 근데, 그렇게 막 복잡한 것 같진 않아. 3층에서 점프맵 되는 거 빼면. 3층에는 플레이 존이 아니라, 2층이 플레이 존. 3층은 내 짐실이다. 응. 음. 3층에서 점프맵 된다. 점프? 하겠습니다. 물탈리나안 되지만 여기부터 이제 COH 각이다. 여기 들어와서 라자. 왔다. 내 방이다. 음. 응. 그럼 어, 여기 안에 상자 두개 있는 거 이거 장안 잠... 열리나? 응. 어. 뭐야? 이거 왜 열었어. 이거 왜 달았는데? 그냥. 어니오 화분에다 꽃심어야 음. 이상고도 킬먹으더니 집으로 위로 올라간다. 진짜 시무이치 하고 있다. 어, 커피 준비됐다. 어디 봅시다. 공포에 엄 음, 소리 쳐라. 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TP 빼고 찾아. TP를 하고 찾을게. 아 어. 그럼 나, 나갈래. 여기서. COH 하러 나간. 아니, 야, 나, 나좀 이따 잘라고. 응, 이따, 잘했다. 집을 아무리 봐도 잘못 만드는 만든... 응? 것 같다. 왜?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집집는 집이... 지었는데, 묘하게. 문... 집에 활강기 다, 달자 활강 리프트 하나 달자 맞다 야 음. 저기 이니집 네 앞에 정원 있다 니까 작은 거응 음. 옆에 테이블 달려있는 거 모닥불이 있는데 옆에 엄청난 게 있다 COH. 그 밑에 있다 잘 생각해봐 COH가 있나 아니, 이쪽이다. 이 창고로 쓸까? 빈 공간 만들어. 이 창고로 쓸까? 창고로 써도 되긴 되겠네. 아니다, 아 차고로 니다 차고가요? 응. 근데 여긴 차가 없다, 해. 어. 차 모드라도 깔거 어, 이, 있을걸, 잘하면. 응, 음, 차 모드, 있다고는 들어는 법. 그럼 지하철 왜 만들었지?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여긴 도... 도로, 음. 도로가 아직이지만 많다. 도로가 없다, 얘가. 안 만들 거다. 네가 방금... 여기에 창고가 있다는 걸 까먹어버리도록 나는. 여기 를 완전히 숨길 거야. 다음에 들어오면 넌 잊어먹게. 여기 길을 이어야 되는데 꺼야겠다아좀 이따 끌래 이거 그리고 잘래 아, 아 컴패니 하고 싶어 내일 합시다 아아 아, 아. 덕분에 강제로 히오스를 한다 음. 야 난 히오스를 패치를 <웃음> <웃음>